到一年一度的咩咩 r 話我月錄月真月月月月月月月啊第一月月月月個麥月月月問題月月月播月月月明明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錯月月月月有月月月月月月咩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月 係啊咁到你咁多觀眾都話呢個髮型叫咩名呢個髮型叫基本髮啦基本髮基本基本髮咁如果我一鍾意嘅我呢個咁嘅叫優質嘅髮型咁仔嘅話可以搵我介紹嘅可以太子你跟住查啲髮位啊佢冇查到㗎純粹係即係濕濕地啦乜鬼唔啊你源子佢唔幫你吹啲歌有吹㗎吹得唔夠乾嘅咁樣就講少少即係好事先啦近排呢就第一次玩<笑> <誰不幫你吵架>? <笑> <嗯, 笑> b i t c o n 比特 a t 嘛咁已經升穿咗五蚊 嚟我目標價就唔因為其實我預咗就今年嘅年尾的都落嘅咁就預計目標就係去到二十萬嘅係好早計但係阿卡拉話目標1十萬係其實計條數呢計就到二十萬嘅你保守啲咪十萬就噉樣概念嘅都叫做 達成咗好多因為年頭冇記錯係上年年尾都仲係講緊萬零蚊咋嘛係呢兩個月係咁爆上去咁你有一萬爆到五萬自然五萬爆到廿萬要難受啦係咪先係 o okay. k 嘅 o k 嘅咁呢咁講比特幣咁近排呢喺一個比特幣嘅派利是有單 搞笑嘅新聞咁 i g 出現喎不如你講一講佢叫咩名嗰個叫做 Good, Hunt Good Hunting 啊咁點我會留意到佢呢因為其實早喺呢個林鄭派錢有冇成年前一定係超過一年嘅一年前他已經開始去做呢啲堅力嘅啲嘢就例如首先派 AirPod 啦只要你喺佢個鋪度留名然後聽個朋友跟住就會抽獎收 a i r p o d 咁就記得佢個回應都有十幾萬喇哦好衰喎係啊係啊因為你見佢個粉絲佢都係有成幾萬㗎每日都喺度鋪或者賺成百幾萬咁我都係 吸引到大佬你不勞而獲每日就所以數銀紙咁樣簡單就有幾百萬喎我想問一問他佢每日顯示佢賺幾百萬佢有冇顯示佢係點樣賺呢幾百萬佢就係自動交易程式即係 b i t c o n 咁樣不停萬賣佢淨係做 b i t c o n 的啫係係嗯算係非常之好嘅一樣嘢嚟因為佢哋玩嗰個自動交易程式就係 N P f o u 而我 Mem m p 其實都係主打外匯我自己即係賺錢嘅模式是主打外匯啦用 N P Four 賺錢嘅咁佢好類近我嗰個方法所以我咪我都入八卦睇下 咁而呢佢賺錢嗰陣時呢就賺嘅數字呢永遠都係比我想像中多好多因為佢本金度係我玩嘅多佢就話佢一開波就擺一億落去跟住其實已經玩咗好耐咁變咗個本其實都唔止一億喇但係個本我冇記錯好似成幾億㗎啦都已經咁而呢佢大部分 p o s t 嗰陣時呢都係顯示到佢係賣比特幣啦同埋係賺幾多錢啦同埋有埋嗰一日嘅日期啦而重點呢就係會顯示埋嗰日嘅總利用會去到多嘅我想問一問佢你你有冇見過佢個利潤嗰呢係會有 叫再錢就出餐錢出嚟嘅冇因為佢就話佢擺呢個一億落去就唔理就唔攞出嚟㗎喇佢冇原因點解攞出嚟好攞嚟聽即係以我嘅外匯嘅影子嚟講呢開一個 a c c o u n t 通常分為兩種一種叫做真實 a c 一種叫虛擬真實 a c c o u n t 點樣 c h e c k 真實 a c 呢通常就會有個 d e p o s i t 方法佢會顯示即係你入錢嗰陣時呢佢會顯示你 d e p o s i t 用咩途徑通常幾種啦就是你個 p r card。 PayPal 或者系嗯即系账户之间嘅账户转账或者 TT 啊嗰几种啦都系仲有好多期嚟嘅虚拟货币或者系有好多唔同方法入钱但系通常我仲有讲 𠮶 几种就系最常见的如果能够见到 deposit 方法咧例如系写到明 PayPal 或者 TT 其实呢个个账户真实性系非常高嘅系啦咁而第二样嘢喂如果你见唔到咁就诶睇下有冇月过即系攞钱 跟住入啲錢要攞錢走咁攞錢走呢個動作呢係好真實嘅因為 d a m o u a 即係虛擬呢係做到攞錢走呢個動作咁所以我們通常用呢種嘅形式去分辨究竟佢係真倉定係虛擬倉或者仲有個方法呢就是將佢嗰個帳號 就登記落去一個叫官方零售商嘅，咁例如 MQL5 啦或者係買 Facebook 啦咁登記上去都會顯示呢個倉嘅會掙倉掙倉咁佢又無因為其實我都是係有資料搜查佢因為其的賺斗都被佢吸引住嘅咁佢利用分成方面就係佢七我三就食咗佢幾身嘅咁你有冇幫襯佢呢 我有一絲搖動搖擺想想 i n b o x 佢因為佢係每日都說有幾十個人去問佢啦咁佢又唔係個個都教啦就變相好似好有公信力我喺連登啊所以上網都揾不到呢個人有啲咩有咩負評就算連登談讀嗱調翻轉嗱冇負評有冇贊佢勁 其他人連登就話呢個人咁來頭嘅係點樣呢但是又冇新聞講呢個人嘅哦明白所以就係變相咗好似可信性我想問下門啱咁話最低幾多入場費冇冇即係我話一百蚊就得因為佢冇喺佢嗰度寫到名你咁你可以幫我問下佢如果係門啱低呢不如噉喇佢而家係唔再接受我唔接收佢話已經太多人喇就唔再接受嘅人真係好可惜喇真係好可惜而我咩話呢就講真我就唔信嘅我真係唔信嘅因為首第一樣嘢就賺咁多呢 仲要每日出嚟 p o 文咧好攰啊我覺得嗱係咩好 a p 圖跟住就當你賺到嗰蚊個億嘅時候呢你係點都唔想掂嘅呢啲嘢例如冇心機做呢啲即係我自己的心態係因為已經咁多嘢一份錢就幾百萬一份錢一個單位咁做乜仲要做任何宣傳呢佢就係自己就做善事係即係除非你係做你除非你係咁你做善事例如你係去捐錢俾東華三啊或者派口罩啊嗰咁我明但你仍收嘅 意義不大除非你係一個 m a r k e t i n g 我即我感覺上唔似係真實嘅唔似即我唔係話佢唔係真啊即我感覺唔到係真嘅啫咁而近排有單事件發生啦啊咁佢就出咗喺舊年即係過年嗰陣時出咗個 p o s t 咁就係慶祝慶就 b i t c o i n 想就上牛氣沖天咁決定將今日誒二月十五號所有嘅盈利咁大約就係二百萬左右咁就分紅派俾啲觀眾咁啊點樣形式派呢就係個觀眾有幾多 b i t c o i n c a p i 顯示 咁呢佢就派返一樣嘅 b i t c o i n 去俾嗰個觀眾嘅咁咁出咗呢樣嘢之後呢今晚我有 f r i e n d 咧就真係去參加咗呢樣計劃咁呢就將佢自己嘅 b i t c o i n 就一點三五粒 b i t c o i n 咁就影相 c a p 俾佢咁然之後呢就有個中獎嘅資料喺度咁亦都係佢發出嚟嘅 s t o r y 話佢即係中咗啦咁啊係要 s e n d b i t c o i n 俾你啦咁啊正式嘅程序點樣做呢跟住呢就我就我朋友咧收到個 e m a i l 之後呢就覺得非常之又可以嗰個麻麻句句你讀一讀啊 新年快樂恭喜我得1 3 5粒 b i t c o i n 喇請將準確數量1 3 5粒 b i t c o i n 就轉至以下嘅 b i t c o i n 地址以作核實同埋確認持有量如果準確無誤嘅話就核對處理之後就會發放 d o 然後就 d o b e b i t c o i n 到呢個地址嗯咁簡單啲嚟啦我而家為讲到明朝你可口有一百萬我就會派一百萬你啦叫利是你啦咁但呢我唔會你講咁你 k e e p 唔夠的你要 s a r e 埋嗰一百萬好朋先 跟住啦我核實咗你真係 s e n d 到一百萬俾我我先至 s e n d 二百萬俾你連埋封利是俾你咁你覺得呢樣嘢你可唔可信咧喂咁可信啦係極高風險啊係啊即係佢走佬咁都冇辦法同埋佢因為 b i t c o i n 係虛擬啦你究警都冇得處理嘅嚇完全冇冇咩辦法嘅咁我覺得如果你真係有心去派呢封利是嘅話咧 你不會令到對方有任何風險發生嘅我假設佢都係信你你又信佢嘢即係會你都唔會讓呢個可能性發生同埋簡單啲你填個名落去抽籤每人五萬蚊咁咪抽中都大龍鳳係咁所以我就覺得睇完啲 e m a i l 就成件事好鬼嘅即係好鬼啫唔代表你呃人啊你住唔係告話你話你詐騙我唔係話你詐騙只係風險高兩解嘅啫咁然之後咧佢就出咗個<笑> <我不是說你詐欺, 笑> i g 嘅聲明啦就話有人就假借佢名號啦係 即叫釣魚啦，即咩嘅 email 啦，就去話，即係冒認佢，就 send 啲錢去到 b a 度咁樣咁呢樣嘢呢就大家覺得更加神奇喇即係你出咗可能我哋會諗一樣嘢就係你首先開頭嗰樣嘢可能啦跟你出就人收到 email 就話哎呀人哋點喂講真因為我又想問個朋友係喺一個邊一個 app 收到佢嘅 email 先係佢親 email email 你好難定義啊好難知佢係咪親身嘅因為 email 嘅嘢可能人開個假 email 但最大問題就係佢喺呢個中獎名單個 e m a i l 嗰度其實打星星咁其實嗰個騙徒係冇辦法知道真係中嗰啲人的正確 e m a i l 係咩嘅咁所以如果 s e n d 啲 e 個 e m a i l 俾嗰啲即係攞利是嗰啲人理論上都唔明白黑客點樣做到呢件事明明咁而之後啦就話啦千祈唔好誤信啊大家小心啲啊同埋就宣佈暫停呢個活動 即係而家問題最大喎呢就係你派佢係成班人唔派一定係佢就佢又冇好清楚噉講到明就因為我個 f r i e n d 係收唔到因為我唔知其他人究竟收唔收到㗎喇噉而呢亦都佢再整咗另一封 e m a i l 啦因為畀人鬧到好勁係啊即係鬧到佢七彩因為講真你一路都冇黑材料㗎嘛如果因為係上次佢真係派到勁多 a i r p o d s 係佢嘅係啊係啊跟住上次佢又派到今次會可能即係叫咩一英名中喪可能而家噉佢無啦再生個 e m a i l 其他嗰啲即係中獎嘅朋友啦咁我就咁睇啦好似係即係同一個 e m a i l 嚟嘅咁我就問多次個好 f r i e n d 係咪先啦即係冇理由呃人又係你唔呃人又係你同一<笑> e m a i l 吖嘛噉然後呢就佢話喇喂麻煩啦你將你嘅 b c o i n 嘅善款呢就捐落去一啲叫做第三方機構即係慈善機構嗰度然之後呢<笑> 就俾個證明佢就會打回封紅包給你了同埋佢嗰個 p r o o 係的確有埋嗰個慈善機構 l i n k 你一撳佢個 l i n k 呢你可以連接到了係啦係咁我哋會諗你啱唔到人啦你諗辦法顧翻自己嘅明星啦就係叫人哋 s e n d 慈善機構但問題最大喎就是麻煩你要派利是啊嘛但你係要人哋 s n b i t c o i n 出去你先至 話派就會覺得好好有問題因為實真係講唔你係要通常我哋香港嘅慣例啦但都係啦就係你講宮崎發財唔係但你唔係要求講呢樣嘢你要求人哋將自己嗰個銀包同空嗱噉呢個係好尷尬嘅一件事咁同正常你根本人鬧你直接派錢㗎但係佢仲係繼續要人要求入錢去如果佢呢個騙局係由上年已經開始嘅即可以做呢啲咩就引到人而家係落呢個<笑><笑> b i t c o i 其實呢個真係西鐵大騙 好長嘅咁所以就希望大家就注意下啦就唔係話人但重點就係話好有呢個風險自己食咗嘅希望大家叫小心啲拜拜